오우, 장난이다. 오장이다 오우, 장난이 오우, 장난아니이다 오우, 이오장장난다난다 오우, 장이다 오우, 오이다 오우, 오우, 장난다장난아니우 와, 아 와, 와, 와, 색깔 와, 와, 와, 와, 칠다, 음. 음. 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에너지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곳에 방문하려고 해요. 사람 많은 강남에서 독보적인 족발 맛집으로 무료 배달링 기가 1위. 어 아실 분들 아시고 눈치채신 분들 벌써 눈치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대만족 견점에 가려고 합니다. 기대만족에서는요 국내산 1등급 한돈만을 사용해서 족발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육질이 쫄골 쫄깃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야채. 소스, 김치 등 모두 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계시대요. 거기다가 회전율을 빨라서 재고란 단어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삶은 족발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서 족발을 먹어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와 함께 강남으로 가보실까요? 고! 놀랐습니다. 음, 오 장난 아니다. 와 대박. 와 네 여러분 와 제가 지금 기대만족 강남 본점 그것도 구야이트 룸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만족 본점은요 배달로만 지금 열매출이 얼마 줄 아세요? 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억원이에요 3억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달 랭킹 1위라고 근데 저는 동네 배달 랭킹 1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대민에서는 강남구 1등이고요 또한번 놀라지 마세요 요기요 로는 전국 1위 와 진짜 대박인 족발 전문 부대인다고요 와... 아, 아니 우리가 그래 동네에서는 1등 할수 있어 근데 전국에서 1회 하는 건와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제가 주문한 거는 반반 메뉴예요 반반 메뉴 하나는 부드러운 족발이고 또 제가 매목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화 불족발 와... 뭐가 좋아야지 근데 제가 봤더니 여기 대표님께서는 기대반족 8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도 생겼는데 가맹점만 이제 5개월 만에 무려 40개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41원짜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얼마치사먹은겠냐면 <웃음> 대박이지 진짜 아 우선 말 그만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토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여기 무김치도 있고요 치김치 이렇게 있고 새우젓, 쌈장, 마늘도 있고 생반국수도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니 직화불족발 이거부터 먹고 싶은데 그래도 요 순수하게 얘부터 한번 먹어봐야지 <웃음> 윤기봐 윤기 장난 아니야 음! 우선은 토치를 아까 맨을 해줘서 불맛도 나고 그리고 몇번 씹지도 않은데 진짜 살아누아봐요 너무 너무 부드러워 음! 새우도이랑 쌈장 안찍어먹는다 이는 자체도 맛있어 우와 대박이다 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거기다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되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어 음~~ 와 진짜 와 아니 왜이 부드러운 족발인지 알겠네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음.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족발 자체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한 와. 음~~ 야채도 국내산이랑 진짜 다 너무너무 신선해 와 색깔부터 예술이다 화끈한 물젓갈와 냄새 분량 장난 아니야 분량 팬도핑크라면서 맛이 화끈한데 맵진 않아요 맵진 않은데 너무 맛있다 음 지금 이렇게 봄제 맞잖아요 배달 계속 들어와 와 장난 아니야 얼마 추3사먹어는게 진짜 대박인이야 진짜 족발이 입에서 사라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와 이거 미쳤어 뭐야 색깔 되게 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진짜 맛있게 매워 되게 매콤해가지고 계속 당기는 그런 매운맛 보니까 캡사이신 이런 거안 쓰신 거 같고 천연 그 고춧가루 맛을 낸거 같아요 유명면캡사이신 쓰면 화황맛 때문에 진짜 달고 어게먹세요 나는 족발 먹고 피 미인 되는 거 아니야? 콜라를 됐네 상추에 이거 하나 올려주시고 마늘 살짝, 무김치, 고추와 그니까 아아 와. <웃음> 아, 아. 제가 진짜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는 진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먹은 독백 중에서 최고로 부드러워 그리고 진짜 쫄깃쫄깃하고 와 부드러움이 진짜 이를 말할 수가 없어 와. 뭐야 이거? 응? 음? 와 색깔이 찐빵 찐빵. 응? 비주얼 좀다 쩜다 쩔어. 와 맛있겠죠? 족발 맛인데 여기는 그냥 김밥수막 팔도 있는데 김밥수막 족이야? 양념 너무 맛있어. 응? 음. 와 여기에다. 오늘 어묵탕 오 뭐야 어묵탕 깜짝 어 인기도 미쳤는데 쫄깃쫄깃 탱글탱글 와 진짜 어? <웃음> <웃음> 음? 마님 편 엄마 앉아계세요 근데. 근데 아시잖아요 우린 막 매운 못먹는 거데이 집과 불족과 드시거나 딱 하신 말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맵찔이도 반하게 만든 그런 불죽발이야 응. 근데 그렇게 과하게 맵지이가아요 진짜, 진짜 당기는 맛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먹이거그렇지다이다이다이다응불죽발리데 응, 음. 단짠단짠하면서 분량싹입히면서 매콤한게 와 먹어보니까 알겠네 왜 전국 1등 하는지 응? 왜 이렇게 장난해 <웃음> 어떡해 <어떻게 해요>? 허나 <웃음> <난> 너무 힘들 <웃음> <깨지. 웃음> 솔직히 다맛있거든요 오뎅탕 맛있어. 그다음에 징방수 맛있어. 이게 무김치, 부추김치 뭐다맛있거든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건 두꺼워요. 진짜. 여러분 또 족발은 는 뜯어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야 어. 아, 이 두꺼워. 두꺼 계속 땡기는 거야 그래서 안 먹어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고 안먹본 사람이 을것 같아 계속 땡기는 것이야 음 막국수 맛있겠죠? 이게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시은 제가 내일 TV조선 촬영이 있어요 TV조선 운동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독발을 적당히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왜냐면 운동 촬영하는데 배나면안 되잖아 독발 레깅스 있는데 근데 얘가 너무 맛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 <웃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계속 끊임없이 먹게 돼 오빠 나 등방수 담았어 내,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촬영해 보고 지금 즐깁시다 솔직히, 여기가 진짜 관절 소면 너무 한잔 너무 생기거든요? 그데 내가 진짜 내일 촬영이라서. 응? 순수 살포거든요 이렇게 살포기면비타민는도부부럽다니까 뭔가? 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이거김치 되게 살, 색깔 되게 빨갛잖아요, 근데 자극적인 맛 하나도 없고요. 돗바랑 같이 먹을 때 정말 잘 어울려요. 양념이 세지가 않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대만족 강남 본점에 와서 이렇게 VIP룸에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와 이게 당일날 삶은 족발만 사용해서 그런지 진짜 돼지댕 상하도안나 고기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엄마를 먹는 내내 <웃음> 야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러고 엄마는 진짜 고기 잘안 먹거든요 특히 돼지고기 별로 잘안 좋아하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 나 차로 도와주러 와서 진짜 혼자 다 먹었어 엄마가 왜나 차로 도와주러 와서 엄마가 먹고 있는 건데? 어, 안 먹을 수 없고 내가 60 넘어서까지 음. 먹어본 족발 중에는 탈이야 진짜? 너무 응. 맛있어? 응. 엄 그러니까, 매운 거잘못 먹었잖아 근데.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장참 장짠하니 너무 맛있고 계속 손이 가는데 <웃음> 이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나는 솔직히 족발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진짜 강남 1위 전국 1등인지 난 이제 알것 같아 이거 먹어보니까 이제 알것 같아요 이거는 대표님께서 8년 동안 기대만 두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와이 8년 동안 얼마큼 연구를 많이 하셨고 노력을 하셨을까 이 운영하려고 오 진짜 너무 맛있어 톡치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후박을 당시키거든요 맨 처음에 이불량이콜싹 들어온 다음에 딱 먹었을 때는 고기가 입에서 도 살살 녹아 여러분 족발 녹는다는 거안 믿기시죠? 드셔보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진짜 족발이 너무 너무 부드럽고요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하, 미쳤어 미쳤어 아무래도 족발이 여러분 양이 많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거 혼자 사신 분들은 족발 시켜먹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1인 메뉴도 있고 도시락 메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령뿐만 아니라 점심에도 족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대 만족 우선 지금 배달할 때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근처 기대만좀금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리뷰 이벤트 확인하신 다음에 혜택 누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남 본점에서는 이렇게 배달만으로 운영을 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콜이랑 배달 같이 운영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배달도 좋지만 콜에 가셔서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차와집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콜에 오는 거 보니까 4 1호 정도 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때려치고 어? 회사 이거 다 때려치고 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맹돈 살리면 내가 다 먹을 것 같은데? 고기 좋아해가지고 맨날 <웃음> 네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기대반족에서 족발 시키셔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맛있는 저녁 보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내가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 족발집은 거의 다 냄새가 난대 아무리 잘한 집이라도 근데 이거는 계속 먹으면서 <웃음> 냄새가 안 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배불러서 지금 많이 드시거든 배불러서 완전 빠져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오늘 저녁 족발 한번 어때요 족발? 친구들과 소주 한 점도 괜찮고 가족들끼리도 조란조란